철학자 버틀렌트 러셀은 우리 시대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멍청한 사람들이 확신에 차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찰스 다윈도 무지가 지식보다 더큰 확신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두 위인들의 말을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위기는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란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힘이라 정의한다면 무식과 무지를 정치적 소신이라 믿는 사람들의 용감함이 우리 대한민국을 아차하는 순간에 베네수엘라 꼴이 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기에서 용감이라는 표현은 사악한 정치인들을 키워낸 집단지성을 가장한 무식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수한 박을 밀어붙인 용감 무식함 그것이 어떠한 여파를 가져오는지 그것이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민주당이 무조건 좋다고 지지하는 자들 이들 모두가 정치 비극을 만드는 공범 세력들이 아닐까 생각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정확한 정의의 잣대는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믿고 싶은 것만을 골라서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무지와 무식이 고집과 결합해서 나온 결과물 그것이 바로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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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에서 시민들에게 욕을 들어 먹으면 쫓아가서 고발할 증거 채집 중이라고 협박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 그가 누구겠습니까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자가 성남시 분당에서 살던 자가 분당에서 안 싸우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계양구에 와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소문이 난 계양구에서 땅짓고 헤엄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정치적 목숨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45%에서 49%씩이나 그를 좋아하는 지지자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그 45%는 숲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계양구 주민들 중에서 45%는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사상적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6.25가 끝나고 북쪽에 진입한 소련군을 해방군이라 찬양하고 남쪽에 진입한 유엔군을 점령군 이라고 폄하하는 그 사상의 실체가 얼마나 위험한 지를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그 45%는 대장동 개발비리의 숲 전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속이면 속는 대로 당하고 마는 것일까요 국힘당 박상도 의원 한 사람이 구속됐다는 단지 그것 하나만으로 대장동 개발비리는 국힘당의 비리다 라는 단순무식한 거짓말을 왜그 45%의 계양구 시민들은 주는대로 꿀꺽 삼켜버리는 것일까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모든 것을 결제한결제권자였던 것인데 비리가 있었다면 권한을 가진 자가 그 비리의 멍통이라는 것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식인데 왜 이들에게만 그 상식이 통하지 않고 거짓말이 통하는 것일까요 왜 대한구 시민들 중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그 45%는 이재명이 자신의 친형과 형수에게 했던 온갖 쌍욕과 만행들에 대해서 왜 눈감아 버리는 것일까요 자신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지 않아서 입니까 왜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는 안 보고 안 들으려고 거짓 변명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일까요 그 욕설의 저렴함과 그 인격의 저렴함이 왜 그들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도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모든 평범한 사람들보다 뛰어난 인격과 능력과 자의심과 리더십을 가져야만 하는 법인데 이러한 지도자적 기준에 못 미쳐도 너무나 못미치는 그의 실체를 왜 그들은 이렇게도 모르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정과 사범인자가 국회의원 배치까지 달도록 기어이 돕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횡령한자를 보고도 방조하면 횡령방조죄 음주운전한자를 보고도 방조하면 음주운전방조죄, 사기친자를 보고도 방조하면 사기방조죄, 살인한자를 보고도 방조하면 살인방조죄가 적용됩니다. 이재명은 본인 입으로 대통령 떨어지면 감옥 갈것 같다고 스스로 고백했다는 거 잊으셨습니까? 대장동 개발비리 몸통 혐의, 성남FC 후원금 유형 혐의, 대법관 재판거래 혐의,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은 혐의, 변호사 비용 대납 혐의, 이러한 범죄를 방조한다면 그것은 무슨 죄가 될까요 그에게 표를 줘서 그가 국회의원 되게끔 그를 돕는다면 범죄자를 돕는다면 그것은 무슨 죄가 될까요 최소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죄자를 도우면 그와 공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불체포특권이라는 국회의원 방탄법까지 있게 된다면 그것을 도운 그렇게 되도록 표를 준 당신들은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표를 던진 모두를 범행방조죄로 감옥에 가둘 수야 없겠지만 무식해서 몰라서 알려고 하지 않아서 관심 없어서 그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를 뽑았더라도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역사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당신의 양심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날 그를 뽑아준 자신의 손머가지를 자르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 그날이 올지도 모르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팩트들을 외면할까요 왜 똑바로 그의 실체를 보고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듯이 우리의 미래를 망치려고 하는 자가 누군지 관심을 갖고 확인하고 이 사람에게 표를 주면 우리의 미래가 계양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이재명이 이 시점에서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형법 제44조 1항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복을 입고서 버티다가 버티다가 차기의 대선을 노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치는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정치가 나라를 바꾸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악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국민을 악의 구름통이로 몰고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늘 옳은 방향으로만 진행하고 발전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민들은 늘 실수도 합니다. 잘못된 선택도 자주 합니다. 문재인처럼 말입니다. 잘못된 인물을 뽑아서 자신의 발등을 찍기도 하는 것이 국민입니다. 그래서 잡초가 싹이 나려고 해서 그것을 미리 뽑아주십사 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부부가 성남시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먹고 초밥을 사먹은 것은 어찌 보면 점도둑질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개발비리는 바늘도둑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했고 중요결정마다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본인도 감옥 갈것 같다고 말한 바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본인 스스로도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한다면 감옥에 10번이든 20번이든 갈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개항구로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지금 반을 도둑이 아닙니다. 이미 대권에까지 도전했으니 그는 이미 대도로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도록 우리 국민 절반은 그의 죄를 방조했고 그에게 표를 주어서 그를 키웠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인 줄 모르고 하마터면 그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뻔했습니다 국민의 무지와 무식과 집단 아집이 결합해서 한 사람에 대한 팬덤을 만들고 개딸을 만들고 프랑켄슈타인을 만든 것입니다 철학자 러셀의 말처럼 우리 시대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멍청한 사람들이 확신에 차 있는 것을 보는 고통 마이크를 든 자들이 선동질에 나서서 사람들의 손에 촛불을 쥐어주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하는 고통 인격의 밑바닥을 기는 자들이 꿈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쌍욕을 자기의 친형제 친형수에게 퍼부해대는 그 더러운 주둥이를 가진 자를 계양구에서 의원을 만들어 주려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고통 그 더러운 욕설과 계양구 시민들에게 하는 달콤한 거짓말 이두 가지가 하나의 주둥이에서 나오는 기적같은 장면을 보고 있어야 하는 고통 무지가 지식보다 더큰 확신을 갖게 한다는 찰스 다윈의 말처럼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려 놓고 이것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라라고 우기는 것을 보는 고통 이 모든 고통들에 대해서 눈감고 귀 막고 지지하시겠다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겠다는 자칭 지식인들께 이재명을 아직도 물고 빠는 당신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와 공범입니까? 공범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당신의 양심 속에 남몰래 공범의 흔적을 남겨두고 싶으십니까 김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